튕겻는 거 같은데? 좀, 아 그래? 그냥 하세요 제 때려봐 어튕겼는 어? 안 어? 튕겨 어? 어? 어? 쉐이더를 다시 불러온다는데? 연빈님 공중부양 하신다 이게 쉐이더 쉐로그찜 그.. 쉐이더 쉐어로그뭐야 <웃음> 얘.. 혓바닥을 어디까지 굴리는 거야? <웃음> 개웃기네 쉐이더 쉐로그찜 그렇게 굴러가다가 목구멍으로 넘어가고있어 저는 조마포가 그동안 역겨운 생존기 랍시고 진행을 좀 했었는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래 어, 역겨운 생존기는 따로 해야된대요 그래가지고 일단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기봉단에서 여기를 보시면 일단은 요거는 1인당 하나씩 가져가는 거겠죠? 한뭉치씩 어, 일단은 가져가는 것이고 랜덤 드랍 블럭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고기들이 있고 책가기 펜 꺼내가지고 읽어볼게요 제가 예 네. 간만에 돌아온 역겨운 생존기 스카이원블럭 육면생존 기본적인 원블럭 스카이블럭 플러스 매회차마다 달라지는 중력 중력이 모두 다른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중력이 달라져? 기계가 지금 답을 줄것 같은데 왜그래? 어 뭐라고? 뭐라고? 어? 죄송한데요 예. 나 세탁기 돌려놓고 안 돌아 잠깐만요 나 진짜 잠깐만 되게 지금 막 화장실 급하다고 하는 줄 알고 어, 나도 <웃음> 난 진짜 어 그니까 화장실 급한 진딩인 같았어 어, 어. 화장실 아니, 급한 강아지 마냥 그냥 음. 나중에 행탈 돌리고 나중에 널면 되는데 화장실이란 연비님 똥싸개로 보이세요? <웃음> 아니, 연비님 화장실 안 가거든요? <웃음> 아니 화장실한번 가는 게 똥싸개가 돼요? <웃음> 아니 말이 그렇잖아요 연비님은 똥안 싸요 <웃음> 그럼 뭐 싸요? 일단! 그러면 여기를 잠깐 슬쩍 볼게요! 이 기계 안을! 좋아요! 어 이거 그거 같은데? 중력 바뀌는 거 이거 중력 한 명당 하나씩 하는 거 같은데. 이거 그러면은 만약에 북으로 중력이 바뀌면 우리 다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우리 여섯 명이 다 다른 중력을 하라는 얘기 같은데? 와. 와뭐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유면 생존이지! 어. 그러면 그치? 일단 육면으로 만들고 우리 뽑으면 안될까? 지금 요 가운데 블럭을 우리가 캐야 될걸? 보통 원블럭이 그렇지 않아? 아닌가? 이거 봐 오. 오. 오! 이거 뭐야? 근데 우리가 이것도 있긴 있거든? 랜덤 드랍 블럭? 이것도 있긴 있는데 이건 이따 설치해보고 아 그러면 잠깐 우리 크리에이티브 하고 할까? 그럴까? 안정될 그럴까? 때까지만 킵인벤토리를 켜줄게 아 키빈벤트를 아, 입고 그러면은 깨모를 어. 하지 말자. 이게 근데 지난번처럼 바로 그냥 바뀌나? 나 이거 한번 뽑아볼게 내가 먼저. 응. 네. 음. 아 웨스트. 근데 안 바뀌었어 나. 아안 어, 바뀌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면? 적용을 클릭해볼래? 우클릭 한번 해볼까 이거? 하늘에 대고. 응. 음. 내가 아아 <웃음> 이걸 내가 해놓고 요거를 써. 우와. <웃음> 나 놀스 나왔어. 놀스. 아, 잠깐만. 놀스면 너써 봐. <웃음> 어? 아, 저 방향이구나, 너는. <웃음> 어, 잠깐만, 나, 나 어디로 나는 갔어? 데 업은 어빈 뭐야? 써 봐. 하늘로? <웃음> 가네. 아. <웃음> 빗소리가 저기서 있으면 딸들디 어떻게 뽑아? <웃음> 다 뽑은 거 아니야? 다 뽑았어. 다 뽑았어요. 아, 다 예, 뽑았어? 사우스. 한편이도 아 잘가 <웃음> 야 그러면은 기다려봐 잠깐만 요거를 요거를 내가 캐서 얜 WLS님 슈퍼채팅 3,000원 감사합니다 너가 캐면 어떻게 해 3,000원 뭐하는거야 <웃음> 미안 아니 잠깐만 정상중력인 사람 누구야 난데요 아 그러면 투디야 이거 원블럭을 몇개 캐가지고 상자에선 넣어줘 알겠습니다 한펜이도 살려야지 한펜이 지금도 날아가고 있는거 아니야? <웃음> 예, <웃음> 가고 있어요. <웃음> 썸네일 찍을 준비. <웃음> 야, 연비. 썸네일 찍을 준비. 야, 연비. 야, 진짜, 야, 진짜 대박이다, 아. 연비. 너무 웃긴다. 점프하면서 중력 써서. 야, 근데 거기는 좀 너무 높지 않냐? 깻모를 <웃음> 쓰고 해. <웃음> 그냥 <웃음> 아니 그러니까 <웃음> 점프하고 빨리 써야지 <웃음> 야 너무 높잖아 <웃음> <웃음> 아 죽는구나 그래 <웃음> 아나 이번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디야 안녕 <웃음> 와 연날리기 야 이거를 어디에서도 접속이 가능하게 그렇지 이렇게 해놔야 돼 이렇게 해야 누가 먹냐 이러면 아이템 아누구야 <웃음> 뭔 일이지? <웃음> 아니 여기 핵심이 되는 판은 좀 건드리지 말자! 솔직히! 어? 어, 야, 야! 랜덤 드랍블럭을 설치를 하자! 아 그럴까? 어어 어, 설치를 각자 해서 <웃음> 아니 갑자기 아저씨가 지나가 네 옆으로 <웃음> 그아 나는 아내 슈퍼 포인트를 없잖라 가지고 지금 내가 도움을 한번 줘볼게 나만의 원블록 생존기 구역을 만드는 거야 어 잠깐만 있어봐 일등 어디야 와어 방금 컨트롤 었다니 했다 <웃음> 야 근데 이거 대박이야 이 원블록 대박이야 별게 다 나와 이거 캐면데? 이거 캐면은 주먹으로 캐면은 부서지는데 나한테 바로 들어와 얘는. 어... 아. 투디야 나좀 봐줘 정상인의 시각. <웃음> <웃음> 이게 반대되는 중력끼리 좀 싸움이 많이 나겠구만. <웃음> 아니 게다가 어. 투디 잡고 내딱을 없애. 그러니까 아, 뭔 소리는 안 없었어 나 아니야. 얘들아 흥분하지 말고 중간에 있는 원블록 이제 필요 없잖아 솔직히 이거 있으면. 맞아 아니야 끝이 끝이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자기만의 땅을 좀 만들어보는 거 어때? 그게 될까? 된다고 생각하면 다될수 있어 오. 가운데 블럭은 우리가 진도에 맞춰서 캐고 싶을 때어 진도에 맞춰서 캐고 싶을 때이 블럭은 완전 랜덤 어? 야 노새 생성할 대박 나 닭생성알 만들었어 나이스 그래서 풀어놨어 지금 닭 어? 닭을 풀어놓으면 근데 키우는 건 누가 키워? 수리가 아, 아, 아. 키우겠지 <웃음> <아하. 오호. 웃음> 아하. 아니 근데 자, 이거 누구야? 여기 누가 지금 흙? 아니 제 랜덤 블록을 가리시면 어떡해요? <웃음> 아니 이거 딱 넓히라면서요 넓히고 있었는데 아니 넓히는 아니 제 랜덤블럭을 이렇게 가려버리시면 저는 어떻게 생존을 하라고요 지금 아 그럼 랜덤블럭 옮기면 안되요 저거? 불편한데 좀 아니 이걸 옮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설치되면 끝이에요 얘는 하나는 아 그러니까 좀 좋은데 설치하시지 왜막설치하셨다 아니 제 영역을 좀 이거는 좀 보전을 해주셔야겠어요 음 노력해보겠습니다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주시라고요 <웃음> 그거는 그렇게 해야지, 이거는! 서로 같이 아. 살아가는 세상! 응, 같이 살아야 된, 나도 살아야 될거 아니오? 아니, 같이 사는 건 좋은데. 어, 야, 어디 좀비 아. 나왔냐? 저기 좀비 있다. 좀비가 어딨어? 너 죽는다, <웃음> 여기다가 뭐 소환하면. 어, <웃음> 깜짝이야! 게다가, 연비야. <웃음> 네? 2D 말고는 솔직히 우리가 테러 할수 있는 배가 없어. 내가 너를 테러할라 해봤자 이거 봐봐 되겠냐고 이게 되겠냐고 아무 생각 없이 여기다 모래 설치했다가 미려 섞고 치는 거 봤다 같이 좀 사는 화면을 좀 만들어보자 좋아? 한펜아 한 한펜이 어디 갔냐? 근데 한펜이 왜안 보여 나? 저 여기 있어요 아 지금 한펜이랑 나랑 지금 중력이 반대구나 어뭔 소리야 이거 방금 저기 점으로 날아가던 거한 펜이냐? 아 지금 한 펜이랑 나랑 지금 주이 아! 간대구나? 어? 뭔 소리야 이거 근데 죄송한데 2D님 네저한 펜이 보러 가고 싶어서 아예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길 이어드리려고 예저 계단 좀 만들어주시겠어요? 아 길을 아. 아예 이어주신다고? 아 그럼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우리 솔직히 좀 이렇게 다닐 수는 있게 서로 만들어주죠? 손님 열렸습니다 어? 와! 오 형! 뭐야? <웃음> 어떻게 본거야? 야 이거 만들자 왔다갔다 할수 있게 이을수 있게? 근데 이게 맨 처음 컨텐츠 시작할 때요 글을 보니까 내 회차마다 달라지는 중력이 되있단 말이야 어... <웃음> 아... 아...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집을 짓고 있는 게 아니라 남의 집을 지어주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잘 지어줘야 된다고 그러네 그럼 <웃음> 대충 지으면 다음 사람이 알아서 짓겠네? <웃음> 아니 그렇게 짓지 말자 우리 진짜 인성질을 좀 줄이자, 이번 기회에. 약간 협동을 하자, 어때? 오, 어, 그러면 내 셀커상자 나눔합니다. 그래, 혈커상자 나눔한대, 라미가. 하나 보라색깔 가져가실 분? 어, 라미야, 던져봐. 나 여기 있어. 팬텀 생성할 나눔합니다. 아, 아, 아, 저기로 갔다. 어. 어디... 어디 있어? 저 아, 이거, 이거 뒤로 가버렸어요. 어. <웃음> 장난쳐, 지금 나랑? <웃음> 아니, 달라하네. 지금 나랑 장난치냐고! 그럼 이거 가져, TNT 줘봐 나 여기 있을게 여기 있을게, 잘 던져봐 만겠다, 이렇게 자 여러분 가운데를 파가지고 우리 공영상자를 하나 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2D가 땅이 좁아지는구나 그 그냥 예. 여기 오셔서 여기서 여시죠 앞에서 아 이렇게 하면 된다 야 공영상자 이렇게 해그 다음에 연비도 상자 열수 있게 여기 이거 뚫려 있니 연비야? 어 뚫려 있네 어 공영상자로 가 거래는 어때? 오케이, 오케이. 어, 연비야. 나 여기 왔다. 근데 연비야, 너는 어떻게 지금 어, 좀 넓니? 괜찮니? 어, 야, 잠 빗소리 왔다 간다. 어, 빗소리 왔다 갔다. 형이 어디 있는지 안 보여? 나? 나 지금 다시 연비 있는 데로 와 봐. 나 여기 있어. 뒤 아아. 아. <웃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 기하학적으로 잘 생각해서 계단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린 영영 못 본다니까? <웃음> 아 근데 이거 어떻게 과학적으로 육면 코블스톤 생성기 정도 하나는 만들어야겠다 그지? 그래야 땅을 막 자유롭게 넓히고 하지 그건 이제 나 사이에서 와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는? <웃음> 어 근데 한편이 젖었다 좀 살려주세요 <웃음> 한편이 왜? 어 한편이 <웃음> 여기, 여기 어떻게 왔냐? <웃음> 저, 저 떨어졌어, 떨어졌어. <웃음> 점프 잘못된 거. 음, 이거 스파이더맨에서 <웃음> 야 그러면은 한편아 기다려봐 <웃음> 예. 내가 블록을 어떻게 잘 주면 되잖아 아예 어, 아? 저 놀리시는 거예요? 어? <웃음> 아, <웃음> 케빈님 비켜봐요 살짝 야 비켜봐봐 야 비켜봐봐 아니 비키면 죽어 임마 아! <웃음> <웃음> 죽었네? 지금 놓으면 그래. 뭐하냐고 지금 놓으면 <웃음> <웃음> 장난쳐? 애들 더 들어오면은 저희 <웃음> 오늘 방향 바꾸는 날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방향을 한번 바꿔서 각자 집을 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너왜 기어 다녀? 어어 어, 아니야 왜 저한테 시비세요? <웃음> 아니 그냥 멀쩡히 걸어다니면 될걸 기어다니길래 얘기를 한 거야 이래서 사이드 사람들이란 사이드 사람 지금 너 각도차별하는 거야? 흥 <웃음> 저같이 우뚝 선 사람들은 아, 얼굴 치워 부담스러니까. 우야너 <웃음> 같은 각도 차별자들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돼. 뭐라고? 이 각도 차별자 다 밀어버리면은 <웃음> 살지도 못하는 것들이. 너 각도 차별하지 마. 이 중력 차별자야, 그라비티 차별자. 너뭘 아, 버리냐? 너... 너 지금 나한테 쓰레기 버려? 아뇨! 그냥 바닥에다 버린 건데요? 내가 바닥이란 뜻이야 지금? 그쵸? 어? <웃음> 이런 각도차별자들 <웃음> 아, 나 진짜 아래사람 이거 진짜 내 이어달라고 그렇게말 했는데 끝까지 안고 갔어? 오늘 아래사람 없거든? 일단 채우고 음... 바꾸자 아야 뭐야 누군가 내 쪽으로 떨어졌는데 근데 이거 새로 뽑은 게 있어서 뭐였지 기억 안 나요 뭔 소리야? 이거. 아 새로 뽑은 각도가 있어? 예. 그러면 다 넣어 그냥. 어차피 랜덤이잖아. 그러면 새로 뽑은 각도 때문에 한 면에 두 명이 있을 수도 있겠네. <웃음> 와우. 야 누가 이거 한 편이지 종치는? 야한 편이 팬이... 어디어 잠깐 저 땅파 땅, 파, 땅 파. <웃음> 진짜 인생 종치고 싶어? <웃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 어? 니네 각도 그냥 다 어떻게 해버려 그냥? <웃음> 아 이거 비트 찍는 거못 참는단 말이야 나부터 뽑아봐도 돼? 그럼? 오케이. 오케이. 그래 이거 뭐야 어디야? 비트. 나 그대로야? 나 그대로야 설마? 그렇네 야나 그대로다 아니지. 나 나. 나 나아이스 어 적응한 대로해요 나아이스 써봐 어 나도 그대로인데? 어? 아니 어? 어 나도 뽑아볼래. 설마 다. 이라이씨 잘가. <웃음> <웃음> 어 나도 그대로 같은데? 와 한편이는 어, 여기 어디야? 그 각도면 나랑 똑같다 한편아 지금 나랑 지금 한편이랑 정면으로 보고 있잖아 이렇게 딱. <웃음> 종의 손도 돼요. 종패자 <웃음> 한편이랑 나랑 그러면 같이 집지으면돼 오늘. 형 그러면은 랜덤 블럭 어디 있어요? 나 랜덤 블럭 여기 있어, 일로 와. 오케이. 응 이거 이거. 어너 도끼 있네. 그거 엄청 빨리 캘수 네. 있어. 그걸로. 아 진짜로? 응. 봐봐. 어, 어, 형 줄까? 어나 너무 좋지. 잠깐 기다려. 지금 주면 안 돼. 여기다, 여기다 <웃음> 떨어져. 여기다. 어디로 떨어져? 아니 아니, 여기 아니, 떨어져?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던져. 던 잘못 생각했어. 던져? 잘못, 던져? 잘못 생각했어. 던져? 아니 아니 아니 잘못 생각했어. 미안해. 아 뒤로 떨어짐 여기다 던져. 아 오케이. <웃음> 제발. <웃음> <웃음> 누가 왔지방 무슨? <웃음> 진짜? 아 너무 대놓고만. 야이감도 차별자 웃지 마. 너 네. <웃음> 우리를 비웃을 자격이 없어. <웃음> 너무 허망하게 날아가는 게 너무 웃겨. <웃음> 나 그걸 이렇게 던져. <웃음> <웃음> 어, 참... 형 내가 하나 더 뽑아줄게. 그래. 나 이거 금방 나온단 말이야. 그냥 이걸 쫙 넓히자 우리. 아 전체적으로? 어 전체적으로. 나 그냥 한동안 그냥 엄청 킬게 아. 아니면은 가운데 저 원블럭을 좀 캐다올래 나는 저기 2 d c 네? 원블럭 이거예요 혹시? 뭐야 이거예요 내가 먹으려면 어떤식으로 먹어야 되지 이거? 깔때기 아래 설치하려고요아 좋다 내가 연비각도로 와서 먹으면 그래도 몇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비켜보세요 아.. 어.. 예 케빈님 케빈님 네? 노란색 침대 줄게요 여기다 잘 던져봐 여기다 넣으면 안돼? 어..어..그래 넣 여기 양초 빼갈게요 오케이 형.. 제가 들고 왔거든요? 어자 제가 드릴게요 그래 이번에 성공해보자 오케이 너 일부러 <웃음> 위에.. 아니아니아니너 일부러 아니, 위에 던졌잖아 <웃음> <웃음> <웃음> 너 지금.. <웃음> 너 지금 일부러 위에 던졌잖아 내가 아니, 봤어 너 내가 두밀라서 무조건 될줄 알았지 야너 고개 위로 어. 하고 던지는 거 봤다고 내가 아 마크가 그런 것도 그현 됐어 <웃음> 진짜 널 들어서 던져버리고 싶다 내가 아니 근데 뭐 침대 어... 의미 없어 한편하 내가 종 줄게 종, 종? 너가 오케이. 그토록 좋아하는 종 제발 <웃음> 목위로 올라가는 거 봤어? 점프하는 어? 너의 애잔한 모습 진짜 불쌍했다야. <웃음> 그거를 어떻게든 짓겠다고 점프하고 앉아 있네. 아, 아 잡아 줄줄 알았지. <웃음> 입으로 물려 그랬지. <웃음> 오, 됐다. 이거 어떻게못쓸라나너타 봐. 타죠? 오클리. 안 타지, 는데 안장이 없어. <웃음> 진짜. 너 뭔가 중력에 대한 개념이 없니?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아인슈타인 몰라? 아인슈타인? 어. 아인슈타인? 씨가 뉴턴 아니에요. <웃음> 우리 오늘 집 만들어서 투표한 다음에 그거 집 1등 한 사람, 다음번에 정상 중력 플레이할 수 있게 해주자. 어, 오케이, 어, 오, 진짜 좋다, 좋다. 이거 한 번은 탈출해야지, 안 되겠어. 혹시 푸디야? 네, 이거를 계속 해다 보면... 나무도 몇개 나오지 않을까? 그럼요 나온다 나온다 음... 그 앞으로 올라가서 하시죠 아오 근데 너무 물러기 가까워서 부담스러운데요? 음... 그러면 제가 닫아드릴까요? <웃음> 저 너무 지금 땅에 코박고 <웃음> 저기 죄송한데 라미님 네? 이쪽 저희 땅이라서 이쪽까지 이렇게 오시면 안돼요 제가 먼저 설치했거든요? <웃음> 그러면 저쪽으로 좀 확장을 좀 하세요 이거는 저희 지금 여기가 우리 현관인데 이어졌잖아요 같은 집 살아요 지금? 아니 여기 다 제가 먼저 설치했다고요 나 이거 뜯어? 어어? 어? 뜯으면 뜯어? 나 바닥 뜯어? <웃음> 나 이거 <웃음> 당신 바닥 뜯어 나도 아. 어? 아니 그럼 라이터로 불 붙입니다 <웃음> 아니, 써보지 마십쇼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난 이제 정상 중력에서 살기로 했어 <웃음> 가만 둘것 같아? 벙! 어! 와, <웃음> 아, 큰일 났네. 와, 한편아, 허튼 소리하지 말고 에이. 이거 봐. 우리 집 문이야. <웃음> <웃음> 람보르기니야? <웃음> 어. 와우. 약간 그 자동차 걸윙 도어 어. 같은 느낌. <웃음> 비싼 자동차네. 게다가 너 밖에 서 있어봐. 어. 집 밖에 누 왔는지 확인할 수 있어. <웃음> <웃음> 이거 그거 아니야? 면회 왔을 때. <웃음> 너 뭐해? 예? 나만 이래? 아니야, 아니, 저는 여기 표지판으로 꾸미고 있었어요 위에. 신다 <웃음> <웃음> 내가. 이거... 부친다, 내가. 어, 잡았다. 점프해서 잡을거 맞아? 점프 케뭐 <웃음> <웃음> 어, 컨트롤. 야 여기다 달아야지 아 어. 여기가 이구나 최캐빈 한팬 젊은 나이 여기 잠들다 아, 안돼 안돼 안돼 <웃음> 아니야 형 저희 이렇게 된거 로망으로 가죠 어떤 로망? 저기 촛불로 이제 끝이 가너 중력이란걸 모르니? <웃음> <웃음> 한 팬이 중력 원피스로 배운 <웃음> 리얼 그런 듯. 너의 이런 포인트가 네. 네. 날 정말 열 받게. <웃음> <웃음> 형 지금 너무 단조로워요. 이렇게 아, 그래? 예, 일반적인 걸로 우승할 수 없어. 아, 포인트야? 네, 네. 근데 어차피 다른 애들도 집 블럭은 다 그냥 엉망일 거야. 아, 오케이. 어, 한 편아. 예. 이거 <웃음> 옷걸이 아, 옷걸이? 옷걸이 옷걸이 오~~~ 이런 인테리어는 아마 처음 보셨을텐데요 여러분 음, 약간 이불장 같은 느낌 r 이이 k o 아이디어로 선보 o 보자. 음, 아이디어 어? 어 i 판다 집에 판다까지 있어 버리는 거 i <웃음> 기쳐버려 이거 k 아, 너무 싫은데? o r i Okori. Okori. o k o <웃음> 호날도 가마타기 제트비 제트디슛 제트디슛 어 이거 피닉스 빙 <웃음> 문을 쓰면은 블럭을 많이 쓸 필요가 없더라고요. 어, 어? 어. 이렇게 하면 돼. 오! 어, 이거 뭐야? 야, 근데 이거 창문으로 쓰자 그럴까? 그니까 좋다. 아, 야, 야, 아 야, 너 여기 서 있어봐. 뛰려. <웃음> 좋다. 오늘 빠따 맞날 아니야. <웃음> 이거 근데 캐도 돼. 네. 캐도 안전해 지금 각도가. 아. 그렇지. 아 그러네. 그러면 여기다 두 개를 딱 두고 네, 위쪽에 이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딱. 와! 아, 아, 이거 아니야. 방향 아니야. 방향 이거 아니야. 어, 근데 형 아이디어 좋다 이거. 그렇지? <웃음> <웃음> 아나 정상 중력 된 거구나. 와 원래 이런 세상이야? 우리가 사는 데가? 이야 <웃음> 이렇게 생겨 먹었어? 오 이렇구나. 제 라미아 좀 비켜줄래? 나 집으로 좀 돌아가게? 사냥꾼이 왜 사냥하면 벽에다 장식해? 놓 <웃음> 머리 박아 놓는 거 있잖아. 사냥꾼 그거야 지금. 근데 머리가 움직이는데요? <웃음> 잘 받아, 잘 받아, 잘 받아. 이거 오케이. 하나밖에 없는 조명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쑥끓리고 있어. 여기 어, 어. 이제 캐지긴 해. 내 손으로 달고 있는 거 같은데, 허! 어디 갔어? 형 말해봐, 어디 갔냐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여기? 뭐 음. <웃음> 어때? 어, 한편에 너 그렇게 머리 바꾸자아너 이렇게 그랜저라면서 자는구나? <웃음> 아이저코 힘이 대단해가지고 <웃음> <웃음> 반성할게 많은 아이구나 너어 <웃음> <웃음> 됐다 아, 야 소파 아, 야 의자에 이 뭐야 이거? 저희 집이잖아요 뭔 소리야 <웃음> 아아아아 가택침입이야 아, 나가 아 어. 아, 아아 아, 나가 아, 나가 아, 이거 안돼 선 넘지 아, 이거는 아, 아, 길다가 도로 닦는거야 도로 닦는거 아 아니, 도로 닦아 뭐하는거야 아, 지금 아 도로는 내가 알아서 해줄게 기다려봐 아제가 못간 도로잖아요 아니 네 갈수있게 아, 해줄게 저기 사거리 만들었는데 아 안돼 여기는 아무튼 안돼 아 안돼 뭔 일이야 이게? 아까 <웃음> 제가 허, 아까 다 버렸는데 혹시 진홍빛 다랑문은 필요 없어요? 어다랑문 주세요 다랑문잘 던져요 이따... 유리 유리 넣어줘요 오케이 넣어 그거는 유... 얼음이잖아 대충 유리라 어기면 돼요 아안줘안줘아 아, 아, 미안 미안 아준줄 알았네 유리 유리 유리가, 형 유리 있어요? 사기꾼이야? <웃음> 아이 아니, 그게 아니라 푸른 얼음이면 은 유리보다 예뻐 아니 당연히 네. 안쪽 보이게 하려고 유리를 요구한 거 아니겠어 당연하지 지붕은 반블럭으로 하는 게 아낄 수 있잖아 자원을 네. <웃음> 어? 아형아 어. 아. <웃음> 어? 표지판 어. 생긴 유리 없어요? 유리? 유리? 잠시만요 유리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유리어 바다 랜턴! 어우 바다 랜턴. 제가 사우 쳐서 받아올까요? <웃음> 그걸 그렇게 리리게 <웃음> 말하며. 오기만 해봐. <웃음> 어 내가 곡괭이로 내리칠리야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으로 우리 볼까요? 우리 이런 거할수 있다. 벽면을 양단자로 도배할 수 있네. 이거 문으로 막을게 천장. 북한식 막아지잖아. 그래. 중력에 대한 <웃음> 개념이 없어? 중력을 쿠마한테 배워 그렇지. 오, 야 오, 이거 평, 이거. 한쪽 감독... 시킬 때. 와 아, 굴뚝. 굴뚝. 뭐 연기 때? <웃음> 아 불뚝 <웃음> <웃음> 너무 가까이서 그렇게 보고 계시니까 아하.. 아, 예나 아, 부담스러우셨구나? 네네 음.. 스 <웃음> 이걸 뭐라고 <웃음> 우겨야 되냐 이걸? 이거 이거 뭐라고 <웃음> 우겨야 되지? 머리가 아프네 <웃음> 아, 이걸 뭐라고 우겨 이거 돌려주고 <웃음> 올까요? <웃음> 아니 근데 조명 포기할 수 없긴 하거든 지금 아 이거 조명으로? 위쪽에 설치할까? 되겠냐? <웃음> 되겠냐고 수, 아! 야, 차라리 여기다 왜? 설치해 여기 근데 부수니까 신 나오는데 진짜..뒤질래? 형도 <웃음> <근데 그게 아니라 웃음> <웃음> <너> 몰랐잖아 <웃음> 나도 모르긴 했는데 제가 불 붙인 거 대신 붙여드릴게요 이거 라이트 귀한 거라서 아니 잠깐만 <웃음> 안돼요 아 길은 제가 나중에 만들어 드릴게요 지금은 좀 그래요 길이 아 불만 붙여드릴게 불만 아 그래요? 그러면은 네 그냥 기다려봐요 일단 그렇습니다 아, 어디다 해드리면 아, 네. 되죠? 네. 어 좋다 <웃음> 큰 힘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여기도 여기도 여기여기 여기. 갈색 여기도 갈색? 어허허허허 와형 와. 이겼다 우리 어 됐다 무승이다 네 안녕히 가세요 아 나라, 간다 나라, 나다 저분 지, 집에 가시는 방법이 특이하네. 우우 나라, 나라, 나하하라 나라, 나니까 우리 머리 감을 때 <웃음> 총포물 <웃음> 머리, 감, 머리 감을 때와 <웃음> 총포물 이거 이겼다 이거 머리 감을 때 이렇게 올라가 <웃음> 이... 이... 우리 자볼까요? <웃음> 어. 어떻게 해요? <웃음> 어떻게 자요? 다들 침대 없으세요? 누웠을 때 살아날 자신이 없는데요? <웃음> 야 진짜 우리만 침대 있는 집이네 그니까 이거 그러니까. 저희를 좀 본받으세요 약간 자취방 스타일 아 이제 소파 뒤로 넘기면 침대 나오고 어어 어, 누워봐 오케이 <웃음> <웃음> 형 발이 형 혹시 단두대 이런거 아니죠? <웃음> 한펜공 <웃음> 어차피 목만 오셨소 <웃음> 야 근데 너무 아늑해 너무 좋아 그니까 느낌있다 근데 아, 느낌이 있어 이게 네, 벽걸이 TV에 벽걸이 동물에 저, 아쿠아리움에 청포물에 <웃음> 진짜 졸라 웃겨 <우겨>. 조합대 위에 <웃음> 하나만 더 아하 좀 기다려봐 블록이 안나왔잖아 그럼 진짜 떨어지고 싶어 뒤로? 아나 지금 블록 설치해주려는데 안나왔잖아 아직 왜이렇게 급해 기다려 <웃음> 어디 어디? 요, 여기 여기 이렇게? 어어 어, 라이터 딱 들어오면 여기가 입구거든? 아못 보구나 형은 여기 여기 내 시선을 따라와 음. 여기까지 와도 돼 여기까지 음.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가 입구야 여기서 입구로 이렇게 탁 들어와서 여기 심심하면 은 이렇게 피아노 좀 치고 형이 밟고 있는 형이 밟고 있어서안 쳐지는구나 종좀 치고 아 요게 창문이구나? 어 요게 요렇게 창문 요렇게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밀어볼 밀어볼 비어 버리 있네. <웃음> 형 이거 세트 맞추세요. 응? 음? 여기 무슨 세트? 진짜 중력에 대한 그게 없는 거야? <웃음> 감각이라는 것이? 정말 문제가 있는데? <웃음> 안 돼. 투디야 너 집은 어디야? 제 집이요? 네. 아늑한 공간, 탁테인시야 쟤는 이제 다음 중력 달라지겠구만. 아니, 근데 와서 보시라니까요. 경치가 되게 좋아요. 내가 어떻게 가보기를? 못 오니까 모르는 거지. <웃음> 내가 어떻게 가냐? 이래서 양쪽 사이드 사람들이랑 거기를 어떻게 가냐고? 내가 지금 침대 하나밖에 없구만. 지금 딱 봐도 어... 아니죠. 와, 이거를 여기는 이 건축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경치가 중요하다. 위치가 좋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 더 뒤로 가 보세요. 그 저희 집좀 그만 와 주실래요?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이� delic> <sea. 웃음> <이 viel> 쟤또왜 <웃음> <웃음> <쟨도> 저래? <웃음> 지난번에 우리 집짓기 대회 했거든. 아 진짜요? 음이 사람이 말을 하면 좀 쳐다봐줄래 이 용대갈이야? 어디 있는 줄 알고 쳐다봐. <웃음> <웃음> 여기 있잖아. 에이. 아우 나갈이 똥내. 혹시 신옥이 살 사람? 오 신옥이! 타올까요 아니 근데 이 앵무새는 또 뭐야? 어디요? 그거 우리 애인데 갑자기 얘가 탈주했거든요. <웃음> 아니 야네가 집안을 그냥 동물농장으로 만들어두니까 앵무새가 지 알아서 들어오잖아 어. 이제! <웃음> 아니 왜 이걸 나를 혼내? 라미님이 밖으로 내보낸 건데 아네가 그러니까 한 마리 한 마리 네가 모아와가지고 지금 어? 지금 모여라 눈코입 동물농장 됐잖아! <웃음>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아 아 진짜 얘왜 이러는 거야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집 자랑 대회를 해가지고 너네 면에다가 네가 살 집을 지어 응? 그 다음에 투표에서 1등 하는 사람은 정상 중력 해주기로 했어 아 진짜? 응 음. 아니 집을 열심히 지어놓고 정상 중력을 한다고? <웃음> 그것도 아니, 뭐 그렇네 어쨌든 정상 각도에서 뭐 살면 좋잖아 아우 자꾸 따라다니지 마 나 아, 따진 게아 비켜봐! 나도 한번 구경해볼게 집을 네 대가리가 왕대가리라서 부담스럽단 말이야 아 왕대가리라니! 네대가 왕대가리 일로와 한번더 죽고 싶지? 그래서 케빈님 신호기 안 사가신다고요? 신호기 사고 싶은데 신호기가 내 맘대로 신호를 잘안 사줄 것 같은데 <웃음> 야 <웃음> 아 실패했다. 오, 그렇게 했다 이거지? 오, 응 살아봐, 응 살아봐, 응 살아봐. 아, 아내 중력이라 생각했어. 어 미안해. <웃음> 응 여기 내 판이야. 어, 어디 한번 어,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 어디 한번 미안, 미안, 미안, 살아보라고. 미안해, 미안해. 싸우면은 미안. <웃음> 불지르겠습니다. <웃음> 근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잘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서로가 돌아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실 우리 가 처음 지을 때 케빈님 바닥 반대편에 라미님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 좀 이쁘지. 지금 이게 서로 마주보고 살고 이게 뭐야. 너무 아 이렇게. 어차피 나랑 라미가 반대니까 그치. 그치, 그치. 아,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을 죽이자. 그래 가위바위보 해. 근데 야. 이게 가위바위보로 하기에는 우리 집에는 생명체가 너무 많아. 이미. <웃음> <웃음> 우리 우와, 집은 박물이 이건... 아 너무 많아 예쁜 애들이 너무 많다 이게 그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내 집에 보면 은 생명체가 거의 뭐한 나랑 한팬이 포함하면 거의 7, 8마리가 되기 때문에 음. 음. 한팬이 너마 아리수로 세는 근데... 거야? <웃음> <웃음> <웃음> 어, 어, 명화해주시면안 될까요? <웃음> 아니 여기 나할 말이 하나 있는데 음. 말씀하시죠 한편아 너는 뭐 만들고 있는 거야? 저요? 저 지금 뭐 블럭 해고 있는데? 함배나 우리 뭐 집에서 레이저 빔을 쐈어? 여기 뭐야? <웃음> 한하하네가 만들어놓은 벽 반대편에 내가 살아. 네? 뭐 어디 있는데? <웃음> 어디? 왼쪽으로 걸래? 아니면은 연비님은 <웃음> 케빈님네 집 반대편을 아. 늘리죠 거기. 아 그러면 <웃음> 아 연비야 너 우리 집 옆면에다가 집 지을 거야? 응 음, 여기다가 집 지을라고 아 그쪽에 집 지을라고 그렇게? 어 아. 그래서 그런데 물소리 좀안 나게 해줄래? 저거 왜놓은 거야? 야 이거 무슨.. 뭐.. 레이저 3.4 쏘는 거 누구야 자꾸 이거 <웃음> 근데 물소리 잘... 유튜브에 보면 ASMR로도 올라와있거든요? 어? 저물 내가 뿌린 물 말하는 건가? 설마? 어 이거 갑자기 그거다 너의 이름은? <웃음> 스파클즈 스파클즈 라면이일때 이사 가는 건 쉽겠네요? 치는 거 제가 치워드릴게요 아니 유리 어떻게 갖고 갈 거냐고요. 아, 새로 뽑아주고 서로 걸어. 새로 뽑아주면 되지 우리가. 아, 그럼 우리요. 아니, 다 왜, 같이 왜, 뽑아주면 왜, 금방. 뽑아주면. 왜, 전문가야, 우리. 철거 같은 거. 그래. 그래. 이사 짐센터 어, 어, 어, 우리. 어. 와, 다이아몬드 원석을 바닥에 박아 놨어. 저거 안캘 거야, 저거? 아, 다이아몬드. 네. 어, 아, 아예. 그래 캘게. 가 아, 몰케, 넘어가. 우리가 캘게. 뭘 캘? 뭘캘야 이거 내 거야. 나 이렇게 바닥 하려고 했었단 말이야. 아, 반딱반딱이로 네. 아, 그러면 반짝반딱이로 해 놨는데. 라미야, 라미야. 누가랑 비슷한 빨간색 유광 테라코타 줄게 싫어! 아, 예쁘잖아. 잠깐만! 예쁘잖아. 잠깐만! 철거 중단! 잠깐만 기다려봐 왜왜왜왜왜 왜, 왜, 왜, 왜, 왜. 음... 그러면... 일단 라미야 너가 서있는 그쪽을 벽면으로 해 요것만 철거하자 어떤거요? 요 벽만, 요 벽만 철거 이 벽이요? 응, 음, 요 벽만 철거하고 네가 서있는 그 벽을 벽으로 만들어 그러면은 이걸 캘때 이쪽으로 나와야 돼요? 그럼 음, 나와서 캐 나와서 캐 아. 어... 우리도 여기 나와서 캐 그래요? 잠깐만 연비야 요 물은 내가 없애줄게 네쟤 <웃음> 화난 거같아요 뭐라고요? 화나신 거예요? 아니 근데. 아 방금, <웃음> 방금... <웃음> 나 분명히 연비 불렀는데 방금 염소가 대답한 거 같은데 아니에요 연비님 아래에다 언제 설치해 주실 거예요? 분명히 계약한 지 3일 됐는데 아래에다 설치를 해줬뭘 설치해 줘요? 사다리를 설치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저랑 <웃음> 아자 그러면 저, 저도 저 이제 강경책으로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근데 사다리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요? 아니 아래로 해달라고 저도 내려가게 <웃음> 연비.. 뭐로야? <연비>. 아, <웃음> 야 연비 사다리 타는 거 개웃긴데 우리가 나도 아래로 <웃음> 내려가게 좀 이렇게 위로해주세요 그치 거기 위로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집을 기깔나게 만었는데 연비는 지금 무주택자잖아요 그니까 <웃음> 그렇죠. 이걸 연비를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도와주려면 블럭을 좀 많이 주세요 근데 한펜아 <웃음> 네 너가 지금 우리 집 앞마당을 깔고 있는데 그게 연비한테는 거의 장벽이야. 네. 아 진짜요? <웃음> 아. 아니 근데 뭐, 어차피 아, 난 왠죠? 나쁘지 않아. 옆으로 맞죠? 깔아줘 그러면은. 그걸 아, 아, 잠깐만, 내 연비야. 김연변으로 할게. 연비야, 혹시 이게 너네 집 문이니? 아니 그거 한편이가 해놨는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 집 문이 될수 있었어. <웃음> 그래. 네. <웃음> 이거 원래 재판하려고 만들었는데. 재판? 무슨 재판? 형올라가 예, j 실래 a n j a p 아니 아니 아니 n Japan? Japan? Japan? Japan? Japan? Japan? Japan? Japan? Japan? Japan? Japan? Japan? j a p a 아니야? p a n Japan? Japan? j <웃음> 나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이거 하면 진짜 <웃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남편이 거짓말 많이 들었다. 거짓말이야. 진짜로 아니에요. 아니요유 이거 근데 뭐야? 이거 뭐 이렇게 가루가 날려. 갑자기 우리 집 주변에, 우리 뭐 미세먼지가 날려. 갑자기 제가 집에 어. 공기청정기 놔뒀어요. 가습기. <웃음> <웃음> 대충 우겨야 해요 <웃음> 이런 거 아니면 답이 없어요 우리 이기려면 아니 갑자기 네. 주변 공기에 야 연비야 공기 되게 이상해지지 않았냐 공기질? 어, 뭐야 이거 공기 왜 이래? 공기질 되게 이 아니 공기청정기를 설치했는데 왜 공기질이 안 좋아져 <웃음> <웃음> 아 있다. 안에 마운틴 듀를 넣어놨네 가습기. <웃음> <디데. 웃음> <웃음> 큰일 아... 아니에요 그렇게. 생수를 넣어야 되는데. 아이쿠 가습기에 마운틴 듀를 넣어놨네. 아이쿠. 봐 <웃음> <웃음> 아, 이거 자꾸 쓰레기 버려놓는 거죠? 저희 집이요. 괜찮아 블럭 버리는 거는 네. 괜찮아 우리가 재활용하자. 아. 형 이거 청구해서 음. 저희 집 더럽게 했으니까 음. 저희 바다랜턴 청구하는 게 어때요? 어, 바다랜턴 에? 청구합니다. 저희가 쓰레기 처리해 드릴게요. 네, 쓰레기 함부로 이렇게 버리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 그러면 대신 다이아몬드 투구랑 다이아몬드 부츠랑 다이아몬드 검은 어떠세요? 어? 어검더 그 주세요. 않아. 그것도 나쁘지 않아. 어? 저 근데 그래비티 체인저 나왔거든요? 아 그거 그래비티 체인.. 체인저? 음? 바꿀 청... 수 있는 건가? 상자 안에? 어, 사우스 그라비티 체인전에... 아, 야, 이거 우리 갖고 있기로 했어. 이거 나오면 다음번에 이렇게 추첨할 때, 랜덤 추첨할 때 뽑기에 그냥 넣자 그랬었어. 어... 음, 그러면 이제 같은 면에 나랑 지금 한 편이처럼 이렇게 같이 살게 되는 그림이 나오겠지. 아, 그러면 둘이 같이 살고 있네. 왜 갑자기 저번에 너 없을 때 투표했는데 이렇게 이따위로 나와가지고... 어. 이따이요? 아,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따이 이따이. 아프다 아프다고. 끝치케분형. <웃음> 음, 그럼 라미 님그 생명체는 안 버리시면 안 돼요? <웃음> 걔가 저짝이 날아갔어요, 밑으로. 라미야. <웃음> 아니, 버리는 거 처리해 준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웃음> 뭐가 없이 아니, 그냥 버리네. 아 근데 야. 데내 버린 건데. 야너야 <웃음> 야, 뭐... 아무리 그래도 남의 집 앞에다가 그렇게 버리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 혹시 미안한데 거기 아닌 버리는 데가 어? 없어 죄책감이라는 <웃음> 게 없니 <웃음> 원래 걷다가 매번 버렸는데 <웃음> 야 매번 갔다가 갔다가 버렸다고 그래 그럼 어? 잘한 짓이야 그게 잘한 짓이야, 갑자기 막아버리면 당연히 거기 걸리지 아 남의 집 앞에다가 지금 설치해놓고 지금 우리가 벽을 세워서 쓰레기장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저희가 쓰레기장 안 만들게 철거해드릴까요? 아니야 근데 이거 여기 은근 제가 블록도 많이 버려서 나쁘지 않아. 어, 좋은 거야? 닭 나왔다. 갖다 버려야지. <웃음> 예? 생명체를 <웃음> 갖다 버리신다고요? <웃음> 어 네더라이트 블록 받으실? 아니야 그거 어차피 캘 수도 없어. <웃음> 와! 어깜짝이야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가? <웃음> 아! 아! 아! 아! 아. 어. 뭐야? 뭐야? 얘왜 나왔어 근데? 몰라. 너지.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아니야? 형이한거 아니야? 아닌데? 어 누구냐? 여기 서 이거 짓말인지 아닌지 보자 진짜 아니야 진짜! 어? 어? 와거짓말안 쳤네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양치 좀 해라. <웃음> 드래곤의 숨결을 얻은 거야. 아 그런 거지, 어. 예, 아, 저희 집이 어두워졌네. 어? 어? 뭐야? 뭐야? 야 할까? 자자, 자자, 야 자자, 야 자자. 아, 아, 자자, 자자. 야, 자야 돼, 자야 나 침대, 돼. 나 침대 누가 때가냐? 내집 침대 누가 때가? 내집 침대는 누가 부았어요 빨리 안 자냐? 안잘것 나가라. 안잘것 나가라. <웃음> 좋게 말할 때 나가라. 내집 침대 누가 부셨다고. 아 나가라 못짜면은아 뭐 좋게 말할 때 나가라. 아 죽었다. 틀렸다. 아니 근데 사람하고 야. 웃지 마라. 야 근데 한팬한 편이 진짜 죽었어. <웃음> 아 잠깐만. 아왜안 자죠? 왜안 자죠? 형 빨리 나 주세요. 자요. 나나 펜터한테 아... 맞아요. 빨리 자주세나 잤어요. 다이아 불러 놨다. 어? 형 패스할게요. 뭐가? 안돼 안돼 안돼 아 너. 너너너너너너너너너아너너너너너아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아너너너너너너너너너 <웃음> 나 눈코입? 어? 안내 아, 눈코입 아나 아, 어, 아, 중력 완벽하게 파악했어 아, 인정? 아나 아, <웃음> 아, 눈코입 짜부당했어 방금 <웃음> 그럼, 그럼 코가 <웃음> 2cm 늘어났네요 <웃음> 코 넓이가 연비야 네? 나한테 방법이 생각났다 요거를 내가 캘게 여기 구멍 보여 여기다가 상자를 하나 설치해줘 응? 아 여기다가 응 음, 상자 하나 설치하고 그 다음에 반블럭! 어? 안 열리는데? <웃음> 이렇게 설치하니까 안 열리지. 마! 그만두지라! <웃음> 너 혹시 그... 중력이란 걸 모르니? <웃음> <웃음> <웃음> 모르는 건나였고야이 할아버지 누가 모셔왔어? <웃음> 뭐야? 그, 갈색 셀커 상자를 좀 치워줄 수 없을까요? 그, 저도 지금 치우고 싶긴 한데 아. 네. 제가 설치한 건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설치된게좀 많아가지고 조금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일단 기다려봐 내가 여기다가 연비야 나 여기 블럭 엄청 넣고 있어 아 감사합니다 음, 윗집에서 넘어온 블럭 여기다 다 넣을게 감사합니다 한패나네 한번 들어와봐 네? 어디로요? 우리 집으로 아니 발 디딜 데가 없는데? 여기 왼쪽에 벽을 설치해 주셔야 돼요 누나 아 왼쪽 벽을 설치해야네? 여기 봐봐, 아. 연비야 그니까 러너 뒤통수 쪽 벽을 설치해야 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 아 저쪽 벽을 설치해 그 음. 옆에 누구였냐? 하.. 안 된다 했지? <웃음> 안 된다 했잖아 야 이게 훈훈하다 어 연비한테 이어지는 이런 희망의 손길들 브루이오토피 <웃음> <웃음> 나의 브루이유 블럭이 연비언니한테 가고 있어 데코레이션용 깃발들 들어갔어 아~ 필요 없는데... 저 진짜 실망한 건데... <웃음> 야그 도움받는 주제에 그건 좀... 주제. <웃음> 뭐, 도움 받는데 호불호가 있으면 안 되나? 뭐, 호불호가 뭐 있으면 좀 건방지긴 해. 건방지다. 오늘 누가 열어달라~ <웃음> 한편, 아, 이건 왜 설치한 거야? 이거... 뜨길래... 넌 있으면 다 설치할 거니? <웃음> 아니 인벤토리 있길래 궁금해서 아, 궁금해서 어. 어. 이거 뭐 나오나? 뭐안 나오네. 할아버지 누가 데려오래? 이 할아버지. 어, 우와. 어, 추워서 벌벌 떨고 계신 할아버지를. 개빈 <웃음> <웃음> <재키빈> 놀란 아. <와>. 개빈 <웃음> <재키빈> 놀란 <웃음> 이제 떨어져 봐. 네? 어디 오디, 어디로 떨어? 문으로야? 어, 문으로 문으로. 이제 될 거야. 세빈님 이거 보세요. 세빈님 어? 여기 보세요. 문으로 와봐 문. 이게 어? 될 거라는데 <웃음> <웃음> 한번 해보실래요? <웃음> 이게 뭐? 저는 감이 안 잡히거든요. 뭐가 된다는지. 연비야 너 혹시 그 높이의 개념을 모르니? <웃음> <웃음> 이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봐봐. 간다. 형나 간다. 열어줘. 어 음. 왔네. 그래. 어딱그 정도. 오, 음. 음. 이제 어떻게 가요? 이치너 <웃음> 여기 살아야 돼요 높이지 지금 너가? 오그 오, 높이 아그 높이야? 오케이 네. 그래서... 와형 봤다 나는 <웃음> 추악한 본 모습을 봤다 와나 진짜 정이 싹 사라지네 아이, 어? 놀리려고 정이 한거한거 아니야. 아 놀리려고 한거 아니야 아형 알고 있었지? 그럼 놀리려고 한 거지 형은나 아까 이 악물고 설치하던데 <웃음> 입이 왜 모여 있었던 거야? <웃음> 아 누나 저형 이상해. 어? 누나 이상한 아서 잘해봐. 뭘 잘해봐? 나 누가 누구 때문에 하는데? <웃음> 아니 어차피 그 음. 방향으로 안 간다니까. 이건 너와 나의 중력이지. 진짜 실제 중력은 저쪽으로 간다고. 넌 끝났어. 그러면. 험패나 <웃음> <아니야. 웃음> 예. 쉬운 방법이 있잖아. 누나 진짜 미워 <웃음> 아 귀여워 순간 되게 귀여웠어 누나 진짜 미워 귀여웠어 너 일부러 20대 여성분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그런 대사를 친거지? 어예 갑자기 여기서 인정을 한다고? 형 어떻게 훔쳐질만 했나요? 어나 약간 좀 호소력이 있었다 생각해 아 연비한테 물어봐야지 안 빼나 그런거 <웃음> 20대 여성분이라고요 빗솔리 뭐... 살고싶지가 않구나 <웃음> 케빈님! 네. 고양이 좋아하시는거 같아서 고양이 한마리 보내드렸어요 어 우리집 지금 동물농장이야 <웃음> 그거... 그거 함부로 보내는거면 그 유기 아닌가요? <웃음> 6이라뇨 범죄 같은데. 네, 그래, 드루이드 대표로서 어? 어허. 코리안 드루이드 대표 두디의 말을 들어. 아, 네. 캐빈 님, 죄송한데요. 예. 이 집은 왜 맨날 올 때마다 쓰레기 더미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웃음> 저기 제 맞은편 종족이신 분이 그냥 그 헤비 트래시 스로워야. 아니, 분명히 빈 인벤토리로 왔는데 지금 꽉 찼어. 네. 그래. 지금 헤비 트래시쓰로워야 아, 이게... <웃음> 판유리 <웃음> 판유리 <웃음> 주시면은 빚드립니다. 아, 지말만. 끝까지 자기말만해. 지지말만하네 재민이야? <웃음> <웃음> 아 판유리 달라고요. 아니 쓰레기 이거 제대로 안 치울 자 밀어버립니다. 자꾸 제집 아니... 앞에 떨어지는데. <웃음> 어. <웃음> 나도 뭐가 이게... 자꾸 떨어져. 이게 지금 빚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의 집에 쓰레기를 던져놨으면 치울 생각을 해야지요. 나는 저는 경고했어요 또 쌓이는거 보이면 바로 그냥 다 불질러버립니다 아 어, 됐다 케빈형 집까지 이제 아. 놨어 요렇게 딱 아, 안거슬리게 그렇죠? 어허 어허 요렇게 싹 돌아서 어허 이렇게 또한 번씩 싹 돌아서 <웃음> 요렇게 또한번쾌싹 <웃음> 돌아서 잠깐만 요렇게로 다시와봐 다시와봐 요렇게 요렇게 어, 공학적이야 이렇게 공학적이야 요렇게 가서 딱 이렇게 상대방 아무도 건드리지 않게 요렇게 싹 우와, 우와 깔끔해 깔끔. 딱 이게 바로 이 과지. 그러면은 너가 연비네 갈 땐. 내가 연비네 갈때 이렇게 싹한 바퀴 돌아서 다시 한 바퀴 또 돌아서 <웃음> 이렇게 와서 여기 오면은 연비네야. 아 그래? 어. 어 여기랑 나랑 연비의 접점. 아 그러구나. 어. 뭐배 타고 뭐 가는데? 이 배신자야. <웃음> 진짜. 근데 배 타고 떨어지다가 그냥 내려서 떨어졌어 <웃음> 뒷담하지 마라 앞담이다 망원교 망원경 뭐. 뭐야 여기. 우클릭 오른쪽 볼에 여드름 하나랑 어? 건날개 줄라는데 안줘야겠다 취소 취소 여드려, 여드름이 여드름 아니라 미인점이었네? 여기 건날개 더 안내겠습니다 형 이렇게 빠른 사람이었어? <웃음> 어 <웃음> 이 순간을 위해 늘린 척을 해왔던 거구만? 그렇지. <웃음> 판다 드릴까요? 어? 도이이이이상이상도는이 정도는 괜찮은데, 이은이 정도는 괜찮은데, 이은은 원건이 아닙니다x2 원건이? 어? 아홀로틀 혹시 버릴까요? 어? 예예예 예? 예, 예. 예? <웃음> 항상 넣어주세요 넣었어요 어떠쓰게? 저희집에 수족관 있어요 아 <웃음> 수족관까지 있어? 음... 어? 한편에 어디 그 무너지는 소리 안 들려? 어? 혜빈형 억장 무너지는 소리? <웃음> 야 아홀로틀 아울로뜨리 <웃음> 연어 먹었는데 한 배나 <웃음> 아 뭐? 연어? 먹... 아 이거 먹여 훈련 필 피가 네 오늘 배곰빵 덕한 자식이 보고도 먹었네? 그래 보고도 죽었어 그거 어, 배가 뽈록 하더라전지 얼로 음, 진짜 연비야 연비야 응?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식으로 다리를 아 누가 배트로 넘겨놨냐 이거 <웃음> <웃음> 이런 식으로 다리를 놔주면 우리 집으로 올수 있어 연비더가. 아 오케이 오케이. 아야빚소라아 음... 아, 있어봐 내가 조금만 쓸게 조금만. 아니 집 반파 시켜놨어 내 집을. 야 이걸로 반파라면은 너무 너. 반파 지 이거 농갈라라. 어딜 봐서 반파야. 반 농갈라나 음... 돌 넘어졌잖아 지금 네가. <웃음> 돌저 남편이가 넘어 크고 연비야 근데 미안한데 너가 우리 집 누구 집에서 혹시 음식물 쓰레기 키우세요? 그거 <웃음> <웃음> 라미네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좀 해봐요 저거 아니 그게 아니라 요기저 무슨... 아니, 가루 날리는 거아 <웃음> 무슨 포자가루가아 그리고 여기 하드 이거 뭐, 뭐야 이게 왜아이 집이 쓰레기장이네 그냥 호자부터해 가지고 지금 <웃음> 우리 신성하게 이렇게 우리 버려진 동물들 어? 키우는 우리 이런 착한 집에다가 지금 뭐 하시는 아니, 거예요? 아니. 그 능력 봐요. 없이 막 이렇게 버려진 동물 없이. 다 키우면은 그런 게더 아주 그냥 애들한테 나쁜 짓이에요. 그렇긴 하지. 맞긴 해. 저희 근데 막 키우지 않아요. 저희 잘 키우고 있어요. 아니 지금 맞아요. 집에서 이거 음식물 쓰레기 냄새나는데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 향기예요. 꽃 이거, 향기예요. 네, 예, 가습, 가습기에 마운틴 듀 잘못 넣어서 예, 이거. 이렇게 된 거라고요. <웃음> 어, 혹시 물 대신에 마운틴 듀 마시기고 네, <웃음> 예, 가습기입 벌리고 있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웃음> 이거 안 돼요. 저희 이제 북극곰 나올려고 그래요. 이거. 알았어, 알어야 네. 일단 얘만 희생시켜봐. 라마? 아니면 아니면 여기다가 문 설치할 수 없나? 나한테 침 뱉잖아 이 건방진 음. 여기 문 내가 떨어뜨릴 때가 여기 문 설치해봐봐 오, 됐다 어. 나 이쪽으로 올수 있어 근데 연비가 우리 집에 들어오려면 북극곰의 관문을 넘어야 돼너 잘못하면은 북극곰한테 싸대기 한대 맞고 들어와야 되거든? 싸워서 이기면 들어올 수 있어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게 뭐야 차라리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게 만들어줄까요? 그러니까 우리 공간을 조금 포기하고 올수 있게 만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음. 네거기다 설치하면 이거를 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리로 나왔다 그러면은 어... 아씨 약간 계단을 아, 아 우리 천장 쪽으로 그래 아... 이... 이모, 이모 부를까요? <웃음> 이... 모 이모 부른데... 세상이 두렵지 않구나 <웃음> 음. 삶이야. 삶이 지금까지 편했지. <웃음> 에이 돌. 나만 이렇게 해서 연비야, 지금 문 열고 나와 봐. 오케이. 음. 그렇지. 계단 오. 그쪽 말고 이쪽. 요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여기 계단 내려가, 내려가. 여기 여기 라인 있는 방향, 빗소리 있는, 있는 방향으로 내려가, 내려가. 쭉 내려가, 쭉 내려가. 그래서 돌아, 뒤로. 그다음에 여기 우리 집. 오오 우리 사육사를 그렇게 <웃음> 매질하고 을 가면 어떡해 왜? 매질 아니야? 어? 엉덩이 네. 멍 드셨는데? <웃음> 사육사님 어? 우리 집도 한번 들어와 볼래? 어? 그럴까? <웃음> 형 어... 가면 청엄요아 <웃음> 그러면 그 저거 어 그거 그거 많이 만들어줘 <웃음> 늦었어 건나야기 하나 더다 무료 나눔합니다. 어? 어? 아, 왜 이러는 거야? 어? 소문을 왜 이래? <웃음> 아까 네더라이트 도끼. 어어 어. 어, 어. 여기 넣어줘요. 그 다음에 다이아 곡괭이. 많이 사갔는데? 탄신형님이 <웃음> <단순이> 가져갔어. <웃음> <웃음> 산신령님이도끼가 아, 네, 도끼 그래서 아도끼가니다자 현실력이 네 첵해, 가녀 b o b o c h 어 Panga, Bobochi Panga, b o b 이 c h i Panga, b o b o 이 h i p a n g 요 Bobochi p a 마법지팡이 b o c h 요 p a n g i g h <웃음> <웃음> 진짜.. 마우지 <마을집방이야> 방향 이게? <웃음> <웃음> 머리에 새덩이가 떨어질 뻔했는데? <웃음> 저거 간달프가 쓰는 거예요 <웃음> 내 안면에 새덩이가 떨어질 뻔했는데?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얼굴이 펴지는 마법 <웃음> <웃음> 주름 펴지기 저 케빈님이 준거 다 썼어요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쓰레기장 다시 오픈해야 될거 같아요 아기핀 <웃음> 없다메요 <웃음> 블록이 모자라 네, 쓰레기장 오픈 원투합니다. 아니, 막 쓰레기 막 버리네, 어쨌네어쨌네 이러면서 라마 키워도 돼요? <웃음> 언제부터 네가 네오랑 맞고 <웃음> 동물 <웃음> 데려왔다고 <웃음> 지금 어? <웃음> 진짜 동물 너무 가득한 야, 지들끼리 싸운다. <웃음> 아! 어? 일까? 야, 라마가 침 뱉어가지고 하나가 죽었어. 아... 어. 한더 죽었어. 레어템인데. 아유, 아홀로트를 물다다가 배 들어가고 아주 <웃음> 난리 났다. <웃음> 야, 용암영동이는 보관해 놔 봐. 우리 지옥도 가야지. 근데 궁금한 거 있어. 뭐? 다 같이 어떻게 들어가? 어떻게든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러겠지? 우리가 못 하는 게 있었어, 지금까지? 많았지. <웃음> <웃음> <웃음> 야 벌써 집안에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왜 허락을 받고 그래? <웃음> 아 이게 들려요. 한 팬님 한 팬님. 어, 예 동물 또 들어왔나 보다. 네. 상인 나마랑 네. 꿀벌이. 아 꿀벌이요? 아 앞으로도 잘좀 부탁드립니다. 네, 거기안에 오실롯도 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제 무슨 브로커 같아 라미누. <웃음> 근데 집이 좀 복잡해져요. 네. 그만 키울까요? 어. 두 마리만 더 왔는데? <웃음> <웃음> 마지막. 진짜 마지막 두 마리. 연비야 여기 블록 많이 채워졌다 이제 또. 아 오케이. 이거 꼬록꼬록대는 거 누구예요 근데? 우리 집 돌고래요. <웃음> <웃음> 어한패님 예. 떠돌이 상인. 넌 자꾸 애한테 뭘 줘. 떠돌이 <웃음> 상인 어, <그래서 웃음> 키워도 돼요? 우리 한번 잘까? 그러자 왜 이렇게 시끄러워 집이 그게 나왜 침대가 멀리 있다 그럴까? 바로 옆에 있는데 누워 아니 한편아 목만 그렇게 네. 침대 위에 올려놓는다고 눕는 게 아니야 <웃음> 야, 누워봐 얘들아 누워 <웃음> 세용 아, 너 침대 안누워졌또뭔 일이지? 왜지? 됐다. 어, 됐다. 너 거꾸로 있어서 그래. 됐... 연비야. 어? 아, 너 엎드려 자는 걸 좋아하는구나. 어. 너, 이게 딱 엎드려서. 자는... 아, 그러네. 아, 너 엎드려 자는 걸 좋아하는구나. 아니야. 나는 동물은 사람이 그 키울 수 있을 때 키워준다고 생각해. 지금 이꾸라지를 하고 동물을 키우겠다고? 야. 꼬라지라니, 케빈 형 꼬라지 봐. <웃음> 우리 아들이 동물을 참 좋아해. 그것야 <웃음> 아들이 좋아하는데 어떻게 그래. 야, 여기 라미네 집 쪽으로 올라와봐. 한편아 네. 거기 계단 타고 올라와봐. 어, 이거, 이거 뭔데? 야, 너무 밝고 좋다. 야, 우리 여기다 집 다시 <웃음> 어, 지을까? 어, 여기도 쓸까, 형? 니까 그러니까 여기 쓰 진짜... 동물농장? 어, 여기는 <웃음> 동물농장으로 쓰고 네. 어 여기 집 다시 짓자. 야, 여기 게다가 잘하면은 빗소리네 집으로 네. 바로 갈수 있는 길도 만들 수 있어. 너무 좋은데? 오, 아니, 그쪽에서 그러지? 이사할 거면은 내 복도는 왜 생긴 거야? 아니, <웃음> 야, 그래도 넓게 했잖아. 네 집이 제일 넓어. 제 빗소라. 어? 우리 들어갈 수 있는 길좀 만들어 줘. 그거 만들어 달라고 시위하고 있던 거였어? 응 음. <웃음> 아하. <웃음> <웃음> 만들어줘, 만들어줘. <웃음> 아니 뭐 블록 메꿔놨어? <웃음> 아, 너 내가 누구 아빠라고 생각해? <웃음> <웃음> 아, 진짜끼리끼리 닮는다더니. 이, 와봐. 우리 가족에 한팬이 있어. 니 <웃음> 네 아들 한팬이 <웃음> <웃음> 내가 뭐 우량형 <우라뇨> 무기야? <웃음> <너>? <웃음> 나로 막 그냥 <웃음> 응, 맞춰. 아 근데 좋다. 야 여기 옆벽도 미리 돼 있는 느낌이고. 너이 공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웃음> 아 도대체 공기는 어떻게 저렇게 만든 거야? 나저 너무 신기해. 우리 집에 오면 어. 최첨단 공기 흉악 기계가 있어. <웃음> 기계. <웃음> 야 우리 집개 넓어 한편아 그니까. 어. 여기는 뭐 키울까? 게다가 우리 집 바닥 엄청 화려해. <웃음> 아, 여기는 뭐라고? 여기는 못뭐 키울 거예요. <웃음> 안 키울 거야 이 집에서는. 아, 아 여기는 안 키울 거예요? 어. 저기만? 아니 겨우 이사 왔는데 지금 무슨 하는 거야? 여기서 따겠어. 그렇게 서 있으니까 일로 와봐. 안 페리가 와봐. 우리 집 오는 건 문제 없잖아. 요 발봐봐. 들어가봐. 어? 뭐야? 개 시원하지. 봐. 여기. 오. 어. 얼음빵, 얼음빵. 어. 오. 오들오들 떨어. 오. 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시원해. 웃음> 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아. 아. 아. 미네 진짜로. <웃음> 이거 블 아. 은부 아. 지 말자. 여기다 설치해놓고 갈 아. <웃음> 형 아. 아. 아. 치대받 아. 왔어요 이제형 못하겠어 <웃음> 아유 이사 오셨네 여기 네아 오셨구나 응 여기 이사 오셨어요 아, 잘 왔죠.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어, 어, 어. 이, 이게 사실 이장님이 우리에게 바랬던 모습이잖아 아 맞죠 맞죠 맞죠 어, 한 면을 공유해라 그치 아 역시 보기 좋네요 케미님 <웃음> 어. 벌레 좀 잡아주세요 벌좀 아니 저 뒤에 자꾸 목이 좋아해요. 있는 줄 알고 아이 내가 싫어요 빨리 잡아 이거 자꾸 자는데 윙윙거리잖아 아니, 우리 집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동물 키우겠다는 거야 요 남의 집까지 피해주면은 그게 너네 집이야 내 집이지 <웃음> <웃음> Let's get it. 여기가 지금 연비네 집인 거지? 아, 여러분들 <웃음> 고개를 오른쪽으로 90도로 돌려서 보세요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저는 이제 연비 집에 설치된 CCTV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는 투디야, 너도 우리 집한번 와봐. 너도 이제 올수 있는 거 어? 반대편에 있는데? 근데 연비야. 어. 응? 연비야, 너집잘 지었다 이렇게 보니까. 응. 저 조합대 아, 되게, 하면, 그래. 저 화로 하면 뭔가... 어, 그, 그럴싸한데? 어, 내 투디도 올수 있게 집을 지어놨다고. 오. 투디야, 어, 거기서 돌아오면 돼. 아니, 아니 그거 반대쪽이야, 그쪽은. 그 테이블까지 해놨어, 얘. 오, 대박! 어. 오! 약간 그거 같다. 흰수염 등에 있는 거. 오! 맞죠? 음, 그 해적단 마크. 맞네. 네, 흰수염은 죽었잖아. 네. <웃음> 어, 저기요. 라미님. 네? 죄송한데 저희 집 바닥 좀 그렇게 두들기지 말아주시겠어요? 아, 이거 원래 저희 집이거든요? 웃기고 있네. 저희 집 바닥이라서 좀 자제 좀 여기 부탁드릴게요. 여기 원래 우리 집이거든요? 어, 그렇게 자꾸 발광하시면 발광 오지번 드릴거예요 <웃음> 아니 여기 원래 우리 집인데 도둑이든 어? 말든 무슨 상관이야 저희 집 바닥을 저희가 얼마나 이렇게 화려하게 잘 꾸며놨는데 내가 꾸몄잖아요 한편아 아? 예 우리 집 아랫사람 을 이렇게 노력이란 걸 안하니? 구멍에서 <웃음> <고음에서> 물 <뭘> 부을까요? <웃음> <웃음> 근데 그 방향으로 안 부어줘 아 <웃음> <웃음> 그러나요? <그런가요? 웃음> 한패아네 왜요? 우리 자연친화적인 집 2층에서는 말이야 네 농사를 짓자 농사? 응아 오케이 이제부터 농사 시대야 근데 형 농사 지으려면 물도 이거 있어야 되지 않나? 응? 물이 될라나 우리 집에 있는 청포물을 이용하겠어 네. <웃음> 한팬님 상자에 여우 두 마리 놔뒀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그거를 왜 줘? 그걸 왜 주냐고요? 지금 어, 우리 집안 그래도 지금 동물 냄새로 아 여우는 귀엽잖아. 맞죠? 뭘좀 아시네. 우리 꼭 챙겨드릴게요. 네. 아, 우리 집 진짜 똥내 나게 생겼네. 이거 <웃음> 되게 좀뭐 먹이주듯이 주지 않아? 근데 저기 죄송한데 네. 여기 쓰레기 누가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아 저희 아랫집이에요 여기. 라미 씨라고? 예예예. 아, 예,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헤비 트래시 스로워라고. <웃음> 와 진짜 쓰레기를 아주 그냥 너무 많이 버리시는데? 아니 근데 그 보이콧 하시면 저희가 더 이상 받지 않을게요. 아 어, 좋아요. 아니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세요 블럭? 네 아니 여기 다닐 때마다 지금 계속 쌓이고 있어요 저한테. 아 그러면은 이제 그만 버려주세요. 아니 원래 내가 버리던 자리인데.. 원래 원블럭이라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이걸 캐다 보면은 뭔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뭐 지옥이 나온다거나 뭐가 나온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어차피 다 섞여 나오고 있단 말이죠? 아우 저 틀리 소리 저거 좀안 나게 하면 안 돼요? <웃음> 아 틀리요? 한번 없애 볼게요 딱딱딱딱딱. 럼비야 <웃음> 얘기하지 말라는데 어떡해. <웃음> 너가 제일 나빠 알어? <웃음> <웃음> 네가 세상에서 제일 나쁘다고. 한편아 여기 있는 이 보거 너무 귀엽지 않아? 이게 <웃음> 조르데 <웃음> <웃음> <여기 줄긴데? 웃음> 보거 농장이야. 어아왜 가까이 가서? 아 정말. 다가가는 법을 모르니? <웃음> 아니 교감 한번 해보려고 했지. 이름도 지어주고 있지. 교감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보거랑 교감은. 싸셨네. <웃음> 형 입술에 침막기셨네 <웃음> 두께가 3cm 되는 것 같은데. <웃음> 어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너네 집 한번 까 니네 집이여 연비님. <웃음> 아니 우리 집에서 왜 이상한 소리 들려? <웃음> 틀리는 뺐어? 틀리 뺐음. 틀리 뺐는데 막 주민소리가 자꾸 들려 여기서 막. 하. 천장을 봐봐. 쟤 뭐야? <웃음> 쟤, 뭐야? <웃음> 쟤 뭐야? 쟤 <웃음> <모긴> 뭐야? 이게 뭐야? 쟤 뭐야래? 목긴 뭐야? 와, 우리 이제 농사도지요 한편으로. 그니까. 농사 지 짓는, 짓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아무도 아직. 우리 농사 짓는 아, 사람 아, 농사 없는데. 지으려고 하고 있지. 어. 여러분, 근데 이 농사 기법은 말이죠. 진짜 <웃음> 대박인 게 뭐냐면 이제 보거가. 싹 기생충 다 제거해줘 네. 한 팬이 제거해주는 거야? 아뭔 소리예요 <웃음> 기생충도 이렇게 싹 제거하면서 이벼 자라는 벼에 독도 살짝 넣어줘요 <웃음> <웃음> 짜릿한 맛이 느껴지기 탄산 벼라고 어 <웃음> 약간 톡 쏘는 맛이 느껴져 쌀에서 <웃음> 근데 아직도 주민 소리 들리거든요? <웃음> 주민 소리? 어 어디서 이렇게 주민 소리가 들리지? 나도 주민 소리가 들리겠네 나도 들리는데? 찾아보겠습니다 범인은 이 안이 있어 <웃음> 형님 제발 비밀로 해줘요 <웃음> 나역적대 우리 집엔 없어 근데 나 상당히 불안한게 왠지 이거 그냥 무한대로 이렇게만 나오는 원블럭인가 싶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끝이 없는 콘텐츠가 될수 있겠는데? <웃음> <웃음> 우리 이거 하나 떴거든요? 이거? 이거 근데 이렇게 설치하잖아? 이거 못 캐는 네. 걸로 알아, 나는. 아냐, 아님. 캐면은 블록으로 나올 텐데? 복갱이로. 팬이 마크... 처음 하나 그냥 10분 캐면 될 듯? 옛날에 배드락 다이아 곡갱이로 캐면 은 캐진다, 뭐 그런 소리라고 있네? 옳지, <놀쥬>, 다 됐다. 오케이. 죄송합니다, <놀람> 형님. <놀람> <놀람> 아, 아! 아, 여기 뭐 있어요? 왜 이렇게 아파요? 보고 있네? <놀람> 저희 보건 농장 지금 무시하시는 거예요. 저희 탄산어 지금 재배 중인데. 톡소는 <놀람> 맛이 일품이라고요. 네. 몰라요? 그2000 탄산병 몰라요? <놀람> 저기 그 엔더 차원문 혹시 저기 빨간머리 분이 설치하신거죠? 네 설치하지 말라 봐라 <웃음> 저거 뽑아야겠다 그지? 엔더 차원문을 네 제가 쭉 계속 어? 뽑을게요 <웃음> 일단 한편이 2부터 하나 뽑고 할까? 우리 그러면? <웃음> 아유 뭐 갱단이세요? 죄송한데 저 케빈님 저희 집한 번만 와주시겠어요? 제가 진짜 화나서 좀살 수가 없는데 네. 저희 집에 진짜 딱 3분만 있어보세요 진짜 오만 소리가 다 들려 말 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연빈님 네? 제 심정은 어떻겠어요? <웃음> 어디 가셨지? <웃음> 제 심정은 어떻겠냐고요? 제가 그런 아들을 키워요 아니 아들 관리를 좀 똑바로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들이기는 부모가 어딨어요 <웃음> 아버지, 야, 너, 당나귀 너 여기 찾았어요. 한 번만 있어봐 한 번만 있어보라고 아지나 당나귀 키우러 가야돼요 당나귀, 당나귀가... 참... 히히... 와, 당나귀는 <웃음> 막 당근을, 당근을, 당근을 거려요 당근을 먹지요? <웃음> 어, 그래. 그래. 옛날 동화에서는 당나귀가... <웃음> 되게 기분이 나쁜데? 왜? 응? 그냥 뺨 때리고 가는데요? 아무 이유 없이? 너가 맞을만 했겠지? 옆집 이모가? 무심히만? <웃음> 예. <웃음> <웃음> <없지, 미모야? 웃음> 네. 야, 제 발작 버튼 누르지 마. 어. <웃음> 아, 죄송합니다. <웃음> 나오긴 하는 거야? 이거 엔더 차원문이 나오기는 해? 이 랜덤 박스에서. 하나 나왔어. 나 하나 나왔어. 어, 방금. 없쩌다 한번 나와요. <웃음> 그거를 설치한 사람이 있는 거야? <웃음> 그런 빡대가리가 있다고? 어떤 새끼가 <웃음> 그런 짓을 해? 제... 죄송하다고 말.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너왜 죄송해? 그 자식이 죄송해하지 맞아 너가 왜 사과해? 한팬이 가만히 있어 한팬이가 <웃음> 네, 그 친, 한 친구... 사과하지마 아, 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아, 형, 있어 한팬아 아, 우리가 그새 잡아서 아주 그냥 사족을 네. 멸시켜버릴 개, 테니까 그래도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야 그런 이유가 <웃음> 있어 한팬이도 안한 실수를 테니. 그러니까 말이 돼서 그런 그 실수라는 치, 게? 그 친구 심정이 약간 이해가 가거든요 왜왜왜 왜, 왜왜 이해가 돼? 왜 이해가 사람을 너무 착해서 건... 문제야 한팬아 그래. 저기 그러고 이거 너 한팬이 네가 적었냐? 아니 그 케빈님이 깔깔거리면서 썼던데? 응. 음. 그 음, 우리 아델레미가 허언증이 어. 있어가지고 <웃음> <웃음> <웃음> 너 일로 와? 어, 어? 죽어요 저 죽어요 어차피 그 이상 오. 못 가? 그거 그러니까, 죽여봐 <웃음> <웃음> 죽여봐? 날 <나를> 제발 쳐줘? <웃음> <웃음>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웃음> 그러니까 망나니 가 s h 다웃다 I walk up, I w a l 아 up. 아이고 l k up. I don't c 아 r e I don't c 됐어 <웃음> 여, 여, 여우부터 시작 안돼. <웃음> 누나 미안해. 어디 <어딨어? 웃음> 누나 미안해. 아가씨, 어, 집에 들어왔다. 집에 들어왔다. 집에 들어왔다. 집에 들어왔다. 이집 어디야? 와 걸그룹 위문 공연 왔다. 아빠 우리 집 걸그룹 위문 공연 왔어. 걸그룹 위문 공연. <웃음> 주민 소리 내는에 기가 막히게 숨었어 지금. 이거 <웃음> <웃음> 어디 간 거야? 주민소인애는 어디갔어 주민 소리 내네 <웃음> 기가 막히게 숨었어 지금 나도 못찾겠어 <웃음> 너가 한번한번 잘못할때마다 여기있는거 하나하나 죽어가는거야 <웃음> <웃음> 어떻게 생명들을 인질로 잡으세요 야 진짜 마동석이 따로 없네 <웃음> 방금 야이게이게이야 게이 <웃음> 아, 큰일났다 이거 나오기는 하니 나 근데 블레이즈 막대는 하나 나왔다 나도 나 블레이즈 가루 많아 엔더는 두개야아 그래? 아그런건 은근 있네 진짜 트리 문제네 트리 깍깍거리는 거? 이건 연비나 이번엔 누굴 죽여보지? 아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거 알아 못하겠네 어소두 <웃음> <웃음> 마리다 진짜 농장 지을까? 중에? <웃음> 울타리 해가지고 제대로 해서 어때? 아니 그럴라면은 진짜 흑이니 뭐니 다 그냥 널혀가지고 네. 어디지? 이 음. 형? 삼패나 형어디어 응? 나 지금 위에 있는 데? 위에. 위로안해를 드릴게요 어 염소다! 염소는 좀 희귀한데? 이번에 추가된 녀석이잖아 아... 원래 뭐할때쓰저 형은 저 형은 쟤는 왜 지가 물에 들어가서 고통스러하고 있지? 어? <웃음> 자기가 수중생물인 줄 알았어 <웃음> <웃음> 이상한 생각을 네. 하는 집 아니 한 패나! 네. 아 돼지우리야! 뭐야 집이야! 아니야, 내가 설치 안 했어 아 어, 돼지가 네마리를 키우면 어떡해 집에서 <웃음> 와 아기돼지다 <웃음> 야 근데 저정도로 돼지 키우면 냄새 진짜 많이 날텐데 아니 키워도 적당히 키워야지 네마리는 뭐야 <웃음> <웃음> 내가 안했어 어? 어, 한편이 아버님 네. 당신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응? 모든 것을 리스시킬 수 있는 기회죠 <웃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또 어떻게 그래요 또 아들내미가 동물 좋아하는데 역시 참 아버님이셨군요 역시 아버지야 망원경 개빡치네 음, <웃음> 아, 블랙헤드 다 보이네 아 진짜 모공 개빠았네 죽음께 <웃음> 개소 센다 <계속> 하나 <웃음> 둘셋 일곱 개 122개 124뭔 <웃음> 소리야 이건 또 뭐야? 이건 또뭔 소리 아, 누가 우리집에 또 연빈 누나 숨 넘어간다 <웃음> 누나 괜찮아요? 너 뭐라고? 아 연비가 이것도 설치해놓고 갔지 여기다가. 제가 주리겠습니다 근데 이러면 엔더마이트까지 하고 갔어? 근데 이러면은 전쟁을 하는 수밖에 없어 우리는. 아니 한 팬이가 나한테 아까 누나 숨 넘어가는 소리 들린다고 했잖아 뭔가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니 지금? <웃음> 누나가 이미 설치하신 거아니야 엔더마이트는 그때 설치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나는 연빈의 집에도 동물을 키워버릴 수밖에 없어 아 그러지마 <웃음> 얘들아 얘들아 잘 살아가렴 <웃음> 나가 으아아 으아! 으아! 얘들아 잘 살아가렴 <웃음> 아 잠깐 아 뭐가 이렇게 많아? 자꾸 그럴 거야? 말 거야? <웃음> 아니 지금 한편이를 노렸는데 그러니까 아들 아들 관리 좀잘 하시라니까요? 우리 아들은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오 <웃음> 맞아, 너무 건강한 거 같긴 해네 무럭무럭 잘하고 있습니다 <웃음> 어디 아팠으면 좋겠어 <웃음> 어? 어? 나왔다 오! 나왔다! 엔더 차오문! 잘 봐, 나 집에 돌아가는 법, 빗소라. 응 아, 나 절로 안 떨어지지? 잘 가! 왜, 멀, 왜 멀어지는 기분이지? 왜안 닿지? 형, 닫지? 물 타! 물 타! 물 타! 물! 물물 <웃음> 타! 왜안 닿냐? 왜 점점... <웃음> 왜안 닿냐? 바닥으로 떨어진 거 있어. <웃음> 왜안 닿냐 저거 유레카 어 나왔어 유레카 에메랄드 블록 <웃음> 어, <웃음> 죽여버리고 싶다 <웃음> 진짜 아, 왜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이거는 <웃음> 아니이거는 좋은 거잖아 아 진짜 <웃음> 죽이고 싶어해 <웃음> 아나 처음 물티 나온 줄 알고 아 드디어 하나 더 모였구나 했는데 어, 진짜 우리가 그게 얼마나 지금 간절한 줄 알아? <웃음> 아니 이거 에메랄드로 상인이랑 거래 할수 있잖아 예. 빨리 차우. 어 하나 더 나왔어! 투리님, 투리님! 아, 예예예. 예. 어, 제가 이리로 갈게요. 요 상자 요 상자 요 상자. 요 상자 보이죠 요거? 아, 예, 알죠 알죠. 어, 예, 하나 더 넣었어. 한편아 네. 여기다가는 우리 귀중품 어. 넣는 곳이야, 이 상자. 어디? 방금 얘기했다고. <웃음> 이거 네덜라이트야 이거 네더라이트아 그런 거야? 멤멤멤 오케이 오케이. 이로 와서 이로 올로 이로이로이로이로이로이로로 그렇지? 여로이로이로 아빠 해도 돼요? <웃음> <웃음> 뭐하냐? 이가너 <웃음> 아, 집이야. 아, 아빠 이거 막아야 돼요. <웃음> 여 귀신 나오는 구멍이라고. 아, 됐다. 아버지, 저 해냈어요. <웃음> 오늘 진짜 너무 개운해 보여. <웃음> 드디어! 근데 한 패나 뭘 잘못 알고 있는데 네. 난 너네 집 이렇게도 올수 있어. <웃음> 반대쪽에도 길이 있단다. 아, 그랬어? 저는 막으려는 게 아니라 저 길이 위험해서 올라오시다 다치실까 봐 설치해 놓은 음. 겁니다. <웃음> 누구를 죽여야지. 뽀뽀뽀뽀 올라오는 게 지금 주민이지? 아닙니다. 여기 여기 이게 새로 들어온 동물 친구인데 여기 노란색 머리 보이세요? 음모기 <웃음> <응모> <웃음> 소빈이라고 <웃음> 새로 들어온 지금 음모 <웃음> <응모> 최소빈 <웃음> <제> <웃음> 아 이걸 죽이면 되는 거야? 음모 <웃음> <웃음> 때릴 때 다른 소리도 나요. 응? <웃음> 확률적으로 욕도 한다며? <웃음> 아, 뭐야 다른 소리 안 나잖아. 도대체 <웃음> 나올 걸려? 앙아 <웃음> 아, 불쾌해. 아, 불쾌해 아 불쾌해 <웃음> 내가 막아냈다 <웃음> 저 악의 세력을 <웃음> 형님 도모했습니다 아버지 맞아 <웃음> 자발차 너무 사기 아니야 근데? 아나 <웃음> 어, 너무 부러워 어떻게 저런 말도 하지? 개 사기야. 아버지 근데 어. 여기 대대락이 설치해서 좀못 올라가요. <웃음> <웃음> 개빡친다 진짜. 내가 이거 깼어. 어. 내가 사다리도 두개더 설치해 줄게. 오케이. 살려주세요. 아들아. 어, 아버지. 그렇지. 한펜아, 호박씨바 아버지, 씨바 할 때마다 왜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실까? <웃음> <웃음> 후련다는 <웃음> 호박씨바.. 거북이 받으실래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갑자기? <웃음> 진짜 <웃음> 뒤질래? <웃음> <웃음> 너는 왜 우리집 자꾸 와? <웃음> 아니 그냥 뭐있나 궁금해서 아, 하도 시끄럽길래 여기에 뭐 재밌는 일이나 있나 싶어서 저, 저 어르신들 막 심심하니까 동네 마실 나갈 때막이 <웃음> 에이구 별일 없어 <웃음> <웃음> 아, 집이 시끄럽길래 난뭐 누구 온줄 알았지 어, 별다른 일이 있는 줄 알았지 레더라이트 도끼 어딨어? 네더라이트 음, 도끼가 어있어요 레더라이트 도끼 내가 너한테 줬잖아 문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웃음> 야, <웃음> 야, <웃음> 야 <웃음> 내가 한한테한한테너테 <웃음> <웃음> <유죄라구요. 웃음> 도끼 드세요 아니.. 이 금도끼는 제 도끼가 아닙니다 아 그런가 나무도끼가 니건가 네제 도끼는 검은색입니다 검은색이라 이거구만 주먹도끼일세 <웃음> <웃음> 아 정말 불렁 많아? 예. 여기 비비비비비. 이거 잡아. 저거가 됐습니다. 건날개 <웃음> 혹시 한번 빌려줘 볼래? 건날개요 오케이. 간다. 가 봐요. <웃음> 제발. 제발! 아! 와. 뭐 재밌겠다. 혜빈님 응. 디버그 막대기 나는데 이거 한 대만 맞아 주면안 돼요? 뭐 바뀜? 전혀 그걸로 블럭 캐면 안 캐져요 아 맞다 저걸로 네. 연비 딱 치면 연비 몸속에 기생충 사라짐 진짜? 에? 가래 끓는 거 없어지는 거야? 디버그 <웃음> 아, 아. 자 누구를 아. 죽여볼까? 어, 이과식 개그? 왜 <웃음> 어, 그거 동물을 그래요 아빠, <웃음> 어, 케이님한테 말아야지 나온 거 같은데? 어디? <웃음> 아니, 어 진짜 나온다 <웃음> 형. <웃음> <웃음> 이거 너무 티 나왔나? <웃음> 아니 내가 네, 이렇게 네. 인벤토리를 열고 이쪽으로 던지고 있으면 내 뒤에서 이쪽으로 그냥 던지면 되는데 <웃음> <웃음> 내 앞에서 눈에 보이게 저걸 잤다 던져놓고 있네? 어? 손에서 나오네 마술사야? 오케이 엔지 다시 합시다. 아뭐 엔지야 엔지는 <웃음> 개수도 딱 아홉 개 <9개> 이쁘게 뽑았네. <웃음> 개수도 딱 아홉 개. 어 투디님. 네. 여기요. 뭔가요? 1 3 개가 되었어요. 와 대박. 언제 이렇게 했어요? 엄청 빠르다. 혹시 자네는 귀라는 기관이 없나? 우리 아홉 개나 더 필요해. 아홉 개요? 음. 엔더 차원 문틀 설치한 다음에 먼저 건너가서 예. 벽들이랑 이렇게 지붕까지 좀 설치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 저희가요. 예, 예. 아 근데 그럼 엔더의 눈이 더 필요한데 엔더의 눈은 좀구하고 계시겠어요? 아 그러네. 블레이즈 막대기 두 개는 내가 놓고 그럼 엔더면 어떡하냐? 지옥 가야 되냐 우리? 지옥 할수 있어야 저 그거 많아가지고 어? 휴교석. 엔더에는 나두개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없으면 음. 가서 잡으면 돼 여기 어. 지옥의 문도 혹시 만들어 주시겠어요? 음. 흑요석 19개 넣어놨습니다 아 11개 모아오셨군요 빠르시군요 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각자 중력에서 계단 이어서 어떻게든 가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이쁘게 만들어보도록 하지요. 이것만 누가 설치 안 했어도 금방 할텐데. 아버지. 음... 네? 아들을 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겠어요? <웃음> 아왜 내가 뭐 했나? <웃음> 네. <웃음> 좀 찔려가지고. 너 같으면 널 사랑하겠냐? <웃음> 한편이 벌칙으로 여기 얼음 샤워. <웃음> 무슨 얼음이야? <웃음> 어디요 빗소리가 설치해준 얼음 샤워 한편, 아, 내가 이거 조심하게끔 다 이정표 이렇게 네. 설치해놨으니까 꼭 보고 다녀. 이거 뭐해 보자. <웃음> 아 조심해야겠네 여기 음. 조심조심해서 다녀 여기도 뭐 있는데 <웃음> 이건 네가 쓴거잖아 <웃음> 아 그렇구나 <웃음> 티가 많이 남네어 <났네. 웃음> 피글린이다 어? 지옥에서 왔나봐 어? 지옥에서 온 사자 사집 사는 이모 화장을 지금줄알네뭔 소리야 아랫집 사는 이모 <웃음> 또 맞으라고 아, 주어, 주어 없었습니다 주 없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한번 여러가지의 알을 모아봤거든 너네 집으로 <웃음> 출동할 시간이구나 언니 혹시 파괴수 안 필요해? 파괴수? 아니, 다른 것도 좀 있어 지금 이상하다 우리 집에서 동그란 알이 나오는 소리가 난다 집에 오시면 재밌는 일이 있을 거예요 야 누가 우리 집에서 구토하니? 아버지 <웃음> <웃음> 무슨 일? 어안 꺼져? 안 꺼져? 안 나가? 안 꺼져? 안나가안 아, 나가? 아, 필요어. <웃음> 안 나가? 안 나가? 나가. 안 나가? <웃음> 저 옆집인데 요 아프거든요. 빨리 잡아주세요. <웃음> 아 <웃음> 아, 죽어, 죽어, 죽어. 다 조용해졌나? 야, 우리 집 귀신 들렸다. 귀신이다. 귀신이, 귀신이다. 귀신이 지나간다. 귀신이다. 귀신이 지나간다. 재미있게 즐기셨나요, 다들? 전쟁을 선포한다. <웃음> 아버지 안 된다. 아 아니야? 내가 <웃음> 아니, 하면 끝을 난다. 아 그러자 그러자. 네. 알았어, 참을게. 그리고 저희 집 귀신도 들린 것 같은데 그냥 부동산 내놓죠 버려야 될것같은데 <웃음> 아니 근데 사는 사람도 없을 걸이집 아직도 이상한 소리가 난다 거미 소리도 나 그니까. <웃음> 귀신이 안가저뭐 우웩하지 않냐 변호 그니까 러 오라락 오호 <웃음> 오라락 오라락 <웃음> 오라락 음. 어디서 나는 거 이거 <웃음> 근데 형 그녀를 자극하면 안돼요 <웃음> 알았어 싸우진 않을 건데 이 소리 어디서 나는 거냐고 야 저기 아래네 저기 아래 어떻게 저거 <웃음> 야 우리 집 밑에 달렸잖아아 아, 여기 아래 있구나 아 여기 있구나 네, 저철커 상자 아이 다인다 됐다 됐다 <웃음> 아... 살 맛이 나네 너 이렇게 나무 낭비하면 아나바다 운동 시킨다. <웃음> <웃음> 일단 집 땅은 메꿔야죠. 어?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바지적삼 다 적시셨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 침대에 매달려서 자는 거를 선호하시는구나. 아잠 어, 깨보셨어요? <웃음> 아 예. 아 죽으신 줄 알고. 아 잠가고 아, 있었는데. 아, 아 죄송합니다. 예, 죽으신 줄 알았어요. 아무 사람 께는 예의가 없네 <웃음> 저 혹시 죄송한데 지옥 좀 들어가봐도 될까요? 지옥이요? 아 들어가보세요 들어가세요 근데 그 지옥에 들어갔다가 네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는 소문이 있어요 가버렸네 근데 혹시 블레이즈 가루 나온 사람 있어요? 블레이즈 가루는 덜어 있어요 어 그건 꽤 있어 막대기도 있고 어 그러면은 나 엔더의 눈두개 있어. 존 바티칸 아. 서틴스 인스티튜션. 이스티티니언니 아 엔더 진주. 슈퍼 감사합니다. 저기 그 뭐지 투디님 쪽에 있는 상자에다 넣어 언니. 그럼 몇 개만 있으면 돼서 추가로? 두 개요. 두 개. 블록 많아? 네. 어 비비비비비. 한번 줘봐. 죄송하게 됐습니다. 혹시 중력에 대해서? 건날개 혹시 한번 빌려줘 볼래? 건날개요? 간다. 가봐요. <웃음> 제발. 뭐? 뭐 재밌겠다. 오 오. 아야야. 그다음에 눈을 마주쳐. 컴온. 아, 죄송합니다. 됐다. 오, 오! 오! 엔더맨 자동 사냥기기. 와, 여기 노린 거야? 당연하지, 다 설계지. 야, <웃음> 깜짝 놀라던데. <웃음> 오이씨, 오, 오, 오. 알싸라. 그건마. 하. 오, 나왔어. 여기, 여기, 여기. 어디 나왔어? 아, 어? 오케이. 잡았어요? 두개 나와서 두 개. 나왔어, 두 개. 와 돌아오세요 아, 아니네 여기 다 모아놨으니까 뭐라고? <웃음> 돌아오시라고요 여기 다 모아놨으니까 <웃음> 거기서 뻘짓할 동안 다 해놨어요 빨리 오세요 자 그러면 음... 2D씨? 예, 네, 시작해 MC. 주시죠 예,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그 분은 누구한테 있죠? <웃음> 아래에 있는데요 아, 갔다 오겠습니다. 네. 다들 용사들이 모이고 있구만. 모든 면에서 말이야. 자네는 어디 용사지? 나는 웨스트 용사일세. 나는 남농사일세. 아, 남농가? <웃음> 남농사일세. <웃음> 남농사를 아주 그... 잘 지어주는 소장농인가 보구만. 아무 아무. 조금 <웃음> 네, 비켜주시겠나? 아 예예. 예. 하지만 우리는 2 D의 힘 없이는. 올라갈 수 없지 그래서 길을 좀 뚫뚫었으면 좋겠는데 길을 좀 어떻게 어나 그렇게 안 가고 못 가요 나도 못 가는데요 그러면? 다들 모이시게나! 이제 완성이 됩니다 다들 준비되셨습니까? 먼저 가서 그 블럭으로 이렇게 우리가 서 있을 면좀 만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이거 노래 저는... 틀었냐? 노래요? 누구냐 진짜 노래. 누.. 너잖아 와, 멋있다. 오. 어. 나 근데 블록을 안 가져왔어. 어, <웃음> 아, 그냥 오셔도 될것 같은데요? 좀 <웃음> 곤란해 보이는데요. <보인대요>? 어디? 아, <웃음> 아 라미 기다려 봐. 걔가요. 네, 라미의 각을 내가 만들어 줘야겠구만. 절대 안 돼. 저거. 저거 절대 안 돼. 라미야, 이쪽이야. 오. 그렇지. 오. 그래.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어난잘 뛰면 되겠는데? 다시 내가 해줄게. 어때 라미야? 오. 그렇지. 그 다음에 이렇게. 아씨. 어. 자 이제 가. <웃음> 오. <웃음> 됐다. 나도 그럼 떠나보겠어. 가 보시오. 근데 여기가 있굽니다. 아아 그럼 죽 어. 어어숨 어. 어, 어, 막혀. 난 가면 죽는데. 어. 오지 마시오. 으악. 여기가 어둠에요. 나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으악!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웃음> 잠깐만. 한편아. 에휴. 잠깐만. 나는 먼저 갈게. 어, 형이 핸드 엔더맨눈 깔아야 돼. 눈 깔아야. 돼. 먼저 갈게 얘들아. 형 어디 갔어? 오, 대박. 내가 하나 깰게. 어, 뭐. 저도 하나 깰게요. 저. 어, 두겼다. 깼습니다. 오케이. 아, 이거 너무 좋다. 비도 끝난 안 돼. 저도 잠깐만 <웃음> 근데 다들 어떻게 좀 깨고 있어? 어때? 두개 남았어 이제 두개 남았어? 그럼 나 공격할 준비할게 아, 피해, 피해. 어 피해 어, 피해. 어, 피해. 어, 피해. 어, 피해 어 피해 어 피해 어 피해 어 브레스 피해 브레스 피해 오케이 아! 아 샌드위치! 아 피해! 아아 유챠! 왔다! 아 하필이면 브레스! 숨어 숨어 숨어 으아아 하필 하필이면 브레스 있는데 아 누가 브레스 맞췄야 여기 뭔데 왜 베드락이 있냐? 왜베드락이 <웃음> <웃음> 거기가 용 둥지야? 아 여기가 용 둥지구나! 아, 두디야 미안하다. 두디야 아, 미안. 미안하다. 두디야. 두디야 미안하다. 와, 나도 용을 곤다 두디야, 두디야 미안하다. 아이씨. 야 이거. 아야, 두디야 미안하다. 아이씨. 여기다. 와 난리다 여기 난리. 야 난리다. 야 야, 저리 가라. 난리다. 한테 여기 있어. 온다 어, 온다 온다 떼지, 온다. 머리를 때리 줄이. 오야 한테가 때릴 줄이. 아, 어, 아, 아, 트위스트 트위스트다 트위스트. 트위스트, 트위스트. 어. 지금 때려! 아유 그냥! 야 엔더 기반함 아래에 들어와 본 사람 <웃음> 나 이거 첫 경험이야 야 너무 신기해 으에 아니야 의외로 못 맞춰 쟤도 헷갈리는 거지 쟤는 어디 매달려 있는 거야? <웃음> 쟤는 어디 매달려 있는 거야 지금? 온다 온다, 온다. Yeah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아아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오케이 야! 야! 야! 오케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가 와 근데 아, 맛있어. 엔더월드 <웃음> 하늘 색깔 <웃음> 바뀌었어 우와 경치경치야 이걸 하네 <웃음>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아경치는두드다 먹었네 응? <웃음> <웃음> <거야>. 한팬님 <웃음> 안녕히 가세요 살아남을거야 어 <웃음> 살아남았다 난 살아남았다 <웃음> 와하하하그 그니까 2D가 이렇게 늘려놨던거 와야 여기 멋있는데? 현대미술 같기도하고 그러니까 아 여기가 2D집이었구나 이렇게 보면 되게 정상적인데 <웃음> 이렇게 보면 되게 정상적인데 그 다음에 어, 나무가 이렇게 자라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우리집 야 우리집 봐야지 우리집 일로 싹 들어가면은 여기 야 이렇게 음. 이런데 살았다고 우리가? <웃음> 뭐 익숙한 화면에서 좀 다시 바뀌니까 더 어지러워졌어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연빈의 집인데 율로 내려가는 길이었거든요 율로상 내려와서 이렇게 보면 연빈의 집 거꾸로 <웃음> 야 근데 거꾸로 봐도 180도 반대다 보니까 은근히 그냥 살만해 <웃음> 어 은근히 살만해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중력 저주는 풀렸다고 한다 한다 한다, 한다.